안녕하세요. 아빠제 흠먹었어요 입니다. 오늘은 스폿 용접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폿 용접기 쓸 일이 별로 없어요. 근데 가끔 한번씩 가끔 한번씩 이 배터리를 이배터를 수리할 때 가끔 한 번씩 쓰는데 사기가 애매모예요 스폰 느낌 사기가. 사기도 뭐하고 안 사기도 뭐하고. 그래서 그 납땜으로 용접을 해 봤는데 이 납땜으로도 잘안 돼요. 물론 그 납땜이 먹긴 먹어요. 근데 금방 떨어져요. 그래서 간단하게 스펀 영접기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재료는 자, 요 앞에 보이는 요게 뭐냐 면은 이제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바이크에 들어가는 부속인데,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부속인데, 마그네틱 스위치라는 거예요. 아, 그리고 이 마그네틱 스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노란색에 빨간선이 되어 있죠? 이게 플러스입니다. 플러스 선이고, 파란색이 마이너스 선이고, 자, 또, 노란 쪽에 있는 게 플러스 선입니다. 요게, 파란 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선, 마이너스, 단자, 11.8V 드론용 배터리, 자, 그리고, 이게 뭐냐면은, 어, xt60 이라, 60 이라는 플러그에요. 요게 같이 맞춰지는, 대부분이, 그 저같은 경우에 드론을 많이 날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 그리고 이거는 똑딱이 스위치 똑딱이 스위치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전자렌지 안에 부속이 필요해서 분해하다보니까 요게 나와갖고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내가 하나 빼놨어요. 그리고, 요게, 요 선들은, 그, 전자레인지에서 나왔던 선들. 그냥 일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. 일반 선들, 요 선들하고. 자, 그리고, 요거는, 33 스퀘어 전선 조각이에요 그냥. 요 제거리. 그리고 이건 플라스틱 파이프. 일반 파이프. 요걸 가지고, 용접기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은 플러스로 같이 붙여주세요.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 여기 있던 건데 파란색은 여기에 이제 붙여주시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기, 여기. 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<웃음> 저게 뭔가 싶겠지만 스폰 용접기 맞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이래 자 지금 배터리가 없습니다.